오늘은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재료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반면적이 넓어지거든요. 마늘향이 잘 오르다니 준비가 됩니다. 됐다면 이제 파스타면을 삶으시면 됩니다. 이 뭐든지 밑준비를 다 해놓고 아 지금 물이 끓고 있는데요. 이제 파스타면을 넣겠습니다. 근데 이 파스타면 같은 경우에는 파스타 뒷면에 보시면 이 설명서에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시면 지금 이 파스타 같은 경우는 8분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8분보다는 8분보다 조금 더 일찍 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좀 천천히 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한 7분 30초 정도로 알람을 맞춰놓겠습니다. 7분 30초로 맞춘 후에 이렇게 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꽉채워가지 보통 집에 이런 깊은 볼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볼이 없다면 약간 널찍한데 하시면될것 같아요. 라면 같은 냄비에 넣게 되면 이 끄트머리가 다 사버리거든요 그게 참 애로사이긴 한데 다행히 깊은 냄비를 이렇게 구할 수 있어가지고 팟살을 사실 처음에만 좀 저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나중에 다 붓거든요 일단 중간에 너무 많이 저지 마세요 그냥 처음에만 좀 저으시면 됩니다 이제 팟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 올리브오일이 있거든요 이게 1 t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 t 면 조금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1 t 보다는 한2 t 정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올리브오일을 조금 섞어 주겠습니다 이런 올리브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올리브오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방앗간에서 우리가 시중에 이런 참기름으로 이렇게 참기름 비빔밥을 할 때도 있지만 어, 바삭한 참기름을 했을 때 풍미가 훨씬 좋고 더 맛있, 맛있게 느껴지거든요. 뭐, 어, 그렇다고 그런 비유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뭐 참기름, 참기름이냐, 아니면 바삭한 참기름이냐, 그 올리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중에 좀싼올리브도 있지만, 될수 있는 대로 이런 파스타는 좀 비싼 올리브를 했을 때더 어, 고급진 이제 맛이 났거든요. 고그 점을 조금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일단 불을 올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팬을 이렇게 살짝 세워 넣거든요. 세워서 마늘을 골고루 갈색이 되도로 볶겠습니다. 그리고 이 페페로 치노가 있으면 지금 같이 넣어 주겠습니다. 넣어서 천천한 불에서 이렇게 우려내겠습니다. 우려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를 하실 때될수 있는 대로 불은 높이는 하지 마세요. 높이 하게 되면 이 검만 색깔이 나고 뒷면은 이렇게 안까지 열이 안 들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은 일단 이렇게 살짝 끓어오르면 최대한 맞춰주시는걸좀 초보자분들한테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마늘의 향을 100% 우러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최대한 약불로 천천히 이렇게 구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간마늘을 넣게 되면 간마늘만 색이 나고 이 마늘은 안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들 마늘 넣는 같은 경우는 균일하게 어느 정도 맞춰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벌써 마늘 색깔이 났거든요 간마늘을 넣게 되면 이게 탄 맛이 날 수가 있, 있기 때문에 지금 불을 최대한 천천히 만일 이게 불이 좀 세다 그러면 불을 조절하지 마시고 이팬을 이렇게 불에서 좀 멀리 떨어뜨려 주시면 불이 아무래도 열이 좀덜 받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마늘이 어느 정도 색이 나고 어느 정도 익었는지 요렇게 확인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젓가락으로 이 마늘을 찔렀을때쑥 들어가면 되거든요 지금 조금 약간 어 젓가락으로 찔렀을때 약간 어 뭔가 좀덜 익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천천히 천천한 불에서 은은하게 요렇게 익혀주시면 요 중요한 거는 이 마늘에 있는 맛을 100% 소스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된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셨다면 고추를 일단 빼내겠습니다. 고추를 빼내고, 현재 이게 좀 식었을 때생 파슬리를 요 안에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더 프레시한 맛이 좀 사는 게 있는데 지금 프레시 파슬리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건파슬리라도 조금 넣겠습니다. 건파슬리를 조금 넣어가지고 프레시한 맛을 조금 주겠습니다. 살짝 여열해서 살짝 이렇게 향을 이 후라이팬에 좀 익혀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소스 네. 네. 될수 있는 대로 이렇게 조금씩 넣어 주시면 되거든요 네. 불은 살짝 지금 칠 약불로 좀 켜놨습니다 불은 약간 키시고 살짝 주셔고 골고루 골고루 이러면 소스가 완전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 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익었거든요 면수를 살짝 빼놓겠습니다 혹시 수분이 모자라 대체를 해주겠습니다 면을 건져 주겠습니다 자, 면을 건졌다면 이제 소스에 면을 좀 넣어 주겠습니다 이런 파스타를 하실 때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센 불을 하시면 안 됩니다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끓이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섞는 개념이거든요 파스타 같은 경우에 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점점 이렇게 면, 면이 수분을 먹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때는 내가 수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 파스타, 아까 삶은 파스타물을 살짝, 살짝 넣어 넣어주시, 주시면서 이렇게 섞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살짝.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면과 여기 있는 면과 유화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지금 살짝 소스가 지금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조금 싱겁습니다 하시고 여기에 후추 자 이제 파스타를 한번 완성이 됐습니다 오이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나중에 먹을 때 수분이 이렇게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스타를 다 끝냈을 때 여기 한두 숟가락 정도 한이 정도의 소스가 있는 게 좋습니다 피라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어, 퍽퍽함 없이 먹을 수 있거든요 부드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냥 수분을 남겨 두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분이랑 올리브일이랑 오 이렇게 유화가 이런, 된 이런 수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하겠습니다 파스타가 완성됐습니다자 이렇게 보통 파스타를 하셔도 되는데 평소에 그냥 일반인들이 이렇게 먹으면 약간 감칠맛이 없다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육수가 없을 때뭐 시판되는 치킨 스톡 액체 스톡이나 아니면 어, 집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마소금으로 간을 조금 해보세요 그러면 어, 진짜 입에 친숙한 맛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의 MSG가 약간 필요한 파사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좀 고급스럽게 드시고 싶다면 올리브오일을 진짜 좋은 걸좀 써야 된다는 거. 파마산 치즈나 그라타 빠다노 치즈를 조금 뿌려주시면 아무래도 감칠맛이 조금 더 있거든요. 파스타 파스타가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집에서 흔하게 할수 있는 재료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어, 어떻게 보면 참 심플한 파스타지만 그만큼 맛있게 만들기도 좀 어려운 파스타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파스타의 기초가 되는 파스타기 이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